앉아, 기다려, 앉아왜 앉아? 아, 작은 누나다. 하이, 하이, 와이카, 노흥분해알고이야 와이카, 너가 엄마가 내가 확대하는 줄 안다. 난나중 보면, 와이카, 와이카, 와이카, 자, 시는 해야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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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난 찾지도 않네 백수야! 백수! Nope. 너무한 거 아니야? 어고. 뛰는 거까지 아는 거 없다. 아프면 일이 안 된다. 아프은못 내려. 반품이 나 어. 한 번도